성탄절 강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토의 어떠하심과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스에서 1장 13절로 23절인데요. 본문 앞부분에서는 바울의 그 감사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그 감사기도의 끝부분에 보면 우리 로하여금 빛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 그리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어, 증거, 한 다음에 그 아들인 그리토의 어떠하심과 그 일에 대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아들 안에 있는 에, 아버지의 경영과 그 목적을 언급하고 그 목적을 따라 새롭게 세움을 입은 자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따라서 어떤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밝히면서 바, 바울이 바로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뭐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지만, 실제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종하신 일로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고,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 골로세서가 이제 그리토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는 거지만, 그리도도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독론을 우리가 에베소서도 뭐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는 또 교회론이도 또 중점적으로 강조 강조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본문을 제가 읽고.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었도다,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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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어,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스에서 이제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바울의 이상과 같은 진술은 유대주의자들이나 헬라주의자들의 영향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유대주의와 헬레니즘의 세계 유대세계를 세계 속에서, 이제, 그, 문명의 신자들이 일한 걸 우리가 생각했었는데요. 이 지금 골로새 서신을 받는 그골로새 교회 사람들도 그런 역사적인 환경, 사상적인 환경, 그런 문화적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인생에 그 인생 가지고 있는 인생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중심의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모르는 자들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관습 인 성의를, 성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일을 하자고 했고 또한 헬라 철학적 추론에 의한 천사 숭배나 금욕주의, 미신주의 등의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다 고려하고서 그들을 모두 물리치는 내용을 여기서 사도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삼이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이루어진 본의 본질적인 일들을 알고서 이렇게 논증해 나가는 거지 그저 상대적인 변증을 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면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한 분자로서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 속에서 말씀에 의한 분명한 답을 얻어서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성경에서 비슷한, 어,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서 바로 적용하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 이 시대의 그 사상적인 환경, 그 문화적인 환경, 역사적인 환경들이 있잖아요. 여러. 저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살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많은 그 사상가들에 의해서 나, 나와 있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면서 그 일을 쓰임 받아 나가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여기 골로새 교회 형편 속에서 찾아낸 그런 신앙의 원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문맥 속에서의 그 본문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참고서 이상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일, 일반의 사상 서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씀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그리토인이 마땅히 알아야 할 구속의 경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토 안에서 은혜로 이루신 복음의 일들을 알지 못하면 구원을 모르는 것이 됩니다. 다른 종교적인 지식이나 혹은 행위나 혹은 수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둠과 무지와 그로 말미암는 비참함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빛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오셔서 빛을 비추셨고 참 빛을 비추셨잖아요. 그리고 또그참 빛이 운영되는 그런 세계를 창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 골로새 교인들이 그 누려야 할 것들. <웃음>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들을 찾아봐야 우리가 정당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일을 개괄적으로 요약하여 거론하는 직접적인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절에서 말씀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기업이라는 게 유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기업, 산업.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셨다고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 기업이라는 것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목표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은 에덴 동산에서 목적한 대로 우리를 옮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처음 회복 다시 그 선악과를 받고.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대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성신을 보내셔서 교회를 창설하시면서 운영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이 거기 안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이제 회복의 첫 출발에 있는 거지, 완성의 단계에 있는 게 아니다. 완성의 그 완성의 단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어요. 이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을 추해가는 거지만 그것을 역사 속에서 그것을 어, 목표로 삼고 자서에게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웃음> 여, 여기서 점도 없고 홈도 없이 살아가지 않고.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위를 나타내지 않고 여전히 뭐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유대주의자와 똑같은 거예요. 네? 자기 행복이나 추구하고 세상 문화를 쫓아가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헬라주의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이 뭔지 내가 <웃음> 어디, 어디에 속해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나타내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건강하게. 여기 13절에 보면 먼저 우리들이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본질적으로 처하 있던 비참한 상태와 고통스러운 진노의 저주 상황을 다 고려하고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구약 2사에서 9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게 하셨더니 해변,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빛이,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그 나셨지만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려고 으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쪽이 이제 스불론, 음. 납달리 이런 지역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쪽은 원래 정통 유대인들의 측면에서 보면 아주 아주 이방처럼 여긴, 그, 저 북, 이스라엘이, 어 망하고 나서, 아수르가 결혼 정책을 펴가지고, 그 북쪽 지역이 다 이방화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유대, 남쪽 정통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거기는 흑암이고 어두운 곳인데, 이미 그것을 다 <웃음> 고려하시고, 그런 예, 예언을 하신 거죠. 이사에서의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대로 오셔서 그 허, 흑암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흑암의 권,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소 이런 일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의 이면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흑암의 권세를 허용하셨다는 것도 나타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 있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력이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흑암의 권세에게 그 끌려다니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오히려 흑암의 권세를 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의 그릇된 이월론 사상은 이런데에 끼어들 수 없다. 헬라의 이월론은 선과악 뭐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을 갈라내는 아예 이 세상이 처음에 그 있을 때부터 그렇게 갈라져 있다고 주장한 사상이잖아요 그런 사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어디로 건져내셨는지가 기술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셨습니다 물론 그, 그의 사랑의 아들은 예수 그리토이십니다 이것도 바울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그 그 처음에 그 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는지 그 빛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웃음> 주님은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 뭐 사역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천국을 선포하셨죠. 당신이 왕으로 오시는, 그 나라 왕으로 오신 분으로서. 그냥 에덴에서 실추된 그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마태복음 그 12장, 22절로 29절을 잠깐 보면, 귀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파리세인들은 듣고 가라대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으로 어, 동네나 집마다 서진 못하리라 하시며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는 것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하시고 또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 그 임하였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 야 어떻게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명시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계속 여호와 같왕 왕이시라고 하는 것. 아까 뭐 시편 24편도 읽었지만 그 거기에도 나오고 이사야 <웃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요. 그 시편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시편 145편이나 뭐어 시편 시편 같은 데서 그 하나님의 왕대신과 그분의 다스림이 아주 명시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문서 선지자들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의 날에 그 왕이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예고됩니다. 그 여호와의 날, 그 여호와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날. 그것이 구약에서는 한 정점의 세계로 표현됐다고 했잖아요. 정점의 시간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보니까 이미 왔지만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그 나라가 이제 누룩처럼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퍼질 것도 예고하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양육할 때, 그 나라를,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지만, 완성자로 오신 게 아니고, 시작하시는 분. 물론, 그의 법적인 사역으로서 그 일을, 다 <웃음> 완성을 이루시지만,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것이 이제, 잠정적으로, <웃음> 아직 완성이 안된 그런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을 하십니다. 뭐 3년 동안 계속 그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오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또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같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로 36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 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니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웃음> 내가 유대인이냐, 내, 그, 내 나라, 그,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어,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 어, 제,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나라가 동일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국지적인 왕, 한, 그 세계 여러 나라의 그 왕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 것인데, 이미 이제, 3, 공생의 3년 동안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신물 분명히 나타내보셨고, 가르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소문도 다 들었을 것인데, 그렇게 사람들의 그, 파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의그 말만 듣고, 이런 국지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죠. 그 나라는 그런 나라,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의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의가다 깨지고 평강이 없어지고 희락이 없어진 상황,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인간 스스로는 이런 일을 이룰 수 없기에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표현과 예수님의 사역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알수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이룸에 있어서 주도권과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4절을 보면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긴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밀어붙이시는 힘으로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게 아니라 아주 절차가 있이 적법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구속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리고 그 의의를 입게 되는, 로마서에서는 그 의의가 강조되어 있지만 구속이라는 용어는 값을 지불하고 구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아들이 대신 값을 지불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대신 받으심으로써그 구원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상쇄할 수 없는 아주 가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되는 그 가치는 만유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그피 값으로. 산 거기 때문에 천하 만물, 천하를 다 줘도 한 영혼을 구속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게 없고, 뭐 명예가 없고, 그렇게 뭐 가진 게 없어도 주님,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것과 대조가 되지 않아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가치예요. 이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를 자꾸 평생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지장을 하고 지식으로 지장을 하고 또 명예로 지장을 해보려고 그렇게 일생을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본질적 가치를 모르니까 에? 우리가 그지 나사로의 그, 그 비유에서도 나와있지만 그 우리가 진짜 부자집문 앞에서 그, 뭐, 떨어지는 상, 떨어, 상에서 떨어진 걸 얻어먹어도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면 그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그 종교, 그 부자는 자주 세옷을 입고 연락, 호화로 연락한다고 했는데, 주님 보시, 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주색 옷, 뭐 옷, 물감, 1g이 금보다, 금값보다 더 비싸다고 했는데, 뭐, 금, 저, 조개, 무슨 조개, 1만 개를 해야 그만큼, 조만큼 나온대. 그자주빛 물감이. 그렇게 금보다 더 비싸. 그런 거를, 물들인 옷을 입고, 종교 생활을 하고, 호의호식하고 그런데도, 그, 그 종교를, 기독교를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나중에 전, 전도를 요, 요청하는 걸 보면 다 알아요. 근데도 참 되게 본질적인 것에 접해 있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은 참 비참하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지옥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불로 소금치듯 하는 데인데 그것이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영혼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에? 육체로 부활해가지고. 그 얼마나 무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가 다, 우리 몸을 다불살라서 주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다 드려도 그걸로 결코 이렇게 저울질 할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 있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대포로 우리를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게 아니고요.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의 형편과 소지를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하셔서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여기에 작정하신 대로 적법하게 일을 처리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냥 인기응변으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역사 가운데 이렇게 차서 있게 이루셔서 이제 남은 자들, 그 주님의 선택받은 남은 자들이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드네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진리성과 영원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이 구체적으로 증거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들 가운데 하나로 보는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을 입고, 하나, 신이 육을 입고 온다, 이거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연설 같은 게 나, 나,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육을 입고 온, 그러니까 잠깐 입었다가 떠났다, 이제. 그렇게 보였다가 떠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니면, 그걸로도 입증이 안될것 같으니까, 아, 그분은 신성, 은 왔다 간 거고 그냥 원래 인성만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그 헬라 철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그런 중간자를 본 거죠. 예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렇게 보아서는 안될 것을 여기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인격에 대한 설명 중에 첫째는 그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 그리토께서는 세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형상이라는 것의 의미는 원형을 대신해서 나타나는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아, 하나님이시라고 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고스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 그 범신론의 세계 속에서 말이죠, 그 로고스의 개념은 신적 이성이에요.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그, 존재. 근데 그 인격체가 아니죠.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그,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해가지고 우주를 움직이게 하는 그 신적 이성으로 생각, 그러니까 어떤, 그, 잘알수 잘 없는데 그런, 그런 법칙과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요한은 그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인격체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로고스가 그 로고스가 아니고 그 로고스에 참된 로고스는 예수 그리토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음. 히브리서에서도 약속되고 계시된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잘 묘사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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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이는 저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동질, 동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그 공유적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적 속성까지 다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를 기초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타내는 것은 지구상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아들의 인격에 대한 설명 중 둘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렇게 보면 잘못 들으면 이분이 피조물 중에 제일 앞선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는 창조된 순서에서 제일 앞선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들의 신성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이 장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기시록 1장 5절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는 표현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된 그런 표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이에 대한 설명은 18절에 또 똑같이 나옵니다. 16절로 17절에서는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밝히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먼저 나신 자라고 하면 또 틀림없이 오해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들의 신성성과 사역을 분명히 말, 설명하는 것입니다. 창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나셨다는 것에 참된 의미는 오히려 그가 만물의 창조자이며 주관자이시다 하는 사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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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자라나가지고요, 유대 가운데 잠깐의 특별한 인생을 살다가 사라진 그런 인간적인 시각에서 머물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토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온 천지의 창조주의고, 만물의 주제자라는 신성의 사역의 사실을 밝혀서 그리또에 대한 그릇된 시각들을 다 평정하는 것입니다. 그리또에 대한 영지주의적 사고의 평가를 잠재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들의 그 모순점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아들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설, 설명 중 세째 묘사가 나오는데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했습니다. 머리가 유기적으로 몸을 통제하고 지도하고 제어하는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왕국의 주제자이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왕국의 주제자도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하필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표현을 하였는가? 중보자로서의 대표성도 여기 들어있고 머리로서 보호를 한다는 의미도 있으며 그 안에서 교회가 서로 하나로 연합이 돼서 살아간다고 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연합의 사상은 아주 잘 나와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9절로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구속자이신 아들 안에서의 경영하심과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이외의 접속사인 호티가 나옵니다. 앞절에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는 것의 이유를 여기서 나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께서 그리토 안에 신성의 총량이 있도록 하시어 그리도의 속죄로 천지만물이 자기와 화목해 됨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신성의 총량이 그리도 안에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목적을 가지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에 따라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람이 그만 그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대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의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만물도 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재하는 바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라고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그 창조의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께서는 그성부의 충만한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토께서 이, 땅에서 오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작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그 일에 순종해서 오신 거예요. 또 성신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신 거죠. 아들 예수께서는 그 성부에 충만하신 뜻에 따라서 이 땅에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에 차서 있게 이제 자신을 다드려서 복종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따라서 그 신성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미리 예고되고 약속됐던 일을 아주 그 온몸으로 다 이루신 거죠. 성부께서는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아들로 말미암마 당신과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상태가 불량하기에 회복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완전스럽고,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위하여 이런 용서와 사랑의 일을 펼치신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토를 희생하고서라도 사랑과 회복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더 급하신 것처럼 일을 진행해 오신 것입니다. 혐오로 주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묘사를 잘한 성경 9절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불화하게 된 상태에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언약의 주이시지만, 언약의 재물로 오셔서, 언약의 종으로 오시고, 언약의 재물이 되신 거죠. 다시 생각해보지만, 이 일로 인하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상은 로마서에서 잘 나타나있으면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도 그들이 바라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들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도 썩어짐에 종로릇 타는 데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자,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피조물들도 그런 이유로 인하여 피조물조차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이 됐지만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고 그 주님이 다시 파루시아 다시 임재하셨을 때 다시 오실 때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이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따라 어떤 변화를 받아서 어떤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하며 그들이 책임있는 삶을 일깨웁니다. 이제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어디까지 나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큰 은혜를 주셨는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였던 너희라고 하면, 하여서 골로의 성도들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이 되기 이전에 과거 상태에 대해 논술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악한 행실이 먼저인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악한 행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과 악한 행실이 같이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사 골로의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화목해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회복은 완성의 회복이 아니에요. 완성을 장한 회복이에요. 재창조의 재창조죠. 재창조의 완성이 아니다. 우리의 위치가 거기에요. 중보자 아들의 육체의 죽음으로써 그들을 화목해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세 교회에는 이런 중보적 죽음의 사상보다 천사들을 통한 구속의 결의가 한편으로 특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영두에 두고 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들의 죽음으로 골로세 교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죄로부터의 정결, 의로의 정결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고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의 제물이 그러하듯이 순전해야 한다는 것이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특별히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지 않고 아들의 죽음이 기초되어야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단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법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받지 않지만 우리들은 반드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여서 이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하는 것. 예 완전주의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완전영화를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미 이제 다 죄인 됐을 때 영화로운 상태까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그 우리를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물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성신의 열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런 게 나올 게 없죠. 그래서 성신의, 성신을 의지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만일 골로서 교인들이 믿음에 거하고 토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그 일을 이룬다는 거죠. 아들의 육체의 죽음과 복음과 연결지으면서 용서와 화목을 이룬 믿음의 삶을 인내로서 책임있게 산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책임있게 사는 삶까지 위에서 그리토께서 오신 거고 고난받으신 거고 죽으신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복음의 보편성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그 일의 일꾼이 되었다 했습니다. 바울이 아까 뭐 고린도 후서 우리가 5장 20절을 해서 봤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 그 결과적인 일들이 세상의 어디 한쪽 구석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종교현상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보편경륜 가운데 두루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서 그리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살면서 그 완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증거의 화목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정체성과 사역을 의미 있게 하는 그리도의 스 구속을 힘입은 자로서 그 일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종교적인 열정으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걸로 공로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의를 받는 게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받았고 그큰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면서 그그 구속의 경륜에 쓰임 받는 일에 감격하는 거죠. 거기에 참여하는. 그 책임을 기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않고 타인이 취하게 자기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지 않고. 자기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주의 일꾼의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맞물려 있고 구약에 약속된 언약의 성취의 일이며 주님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우주의 본질적인 회복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미미하게 그리도의 이름으로 무슨 모임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는 일과 연관이 되어,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지지하시는 일이라는 각성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또한 인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 그 유럽의 그 개혁교회들이, 독일도 그렇지만, 그몇 사람 안 되는 사람 붙잡고, 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뭐 엄청나게 개혁주의 천국처럼 살아가는데 한국은 진짜 이런 자신을 다 들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루는 일에 쓰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가치를 알고 자신을 들여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사실은 거기서 거기에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는데 <웃음> 바울은 외모도 시원치 않고 출신 배경도 정통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분명하지 않은 듯 하지만 뭐 헬라파 유대인이요 그러니까 다소 사람이고 아무튼 영원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일을 해나간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수성 있는 고백을 하는 거지만, 주의 일꾼으로서 동일한 원리들은 우리에게도 찾을 수 있는 거지. 이 말을 받는 골로새 교인들도 그에게도 원리적으로 다가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그게 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예? 그 명예가 없어도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참으로 복된 사람. 주님의 오심을 진짜 환영하는 사람이고, 진짜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그거를 생각으로 그냥 뭐 그럴까? 생각하고 세상을 그냥 쫓아가고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살 그러면 사람은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골로세서 1장 13절로 23절 말씀으로 그리토의 인격과 사역에 뛰어난 위대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리토께서 오신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지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리토 안에서 이루신 일은 화목의 일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분리된 자들을 독생성자 예수 그리토의 사역으로 죄없다 하시고 다시 화목시키셔서 창조의 본위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신님의 사역도 다 유기적으로 구속사안에서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인으로도 그런 은혜를 입는 것은 무한한 감사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크신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은혜 안에서 고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늘 화평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다 들여서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은 인간 자체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성신으로 이 일들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금욕을 하고 절제를 하고 형상학적인 이 신을 앞세워 종교 모양새를 그럴듯하게 갖추고 나아가서는 결코 안될 것이고 아무런 생활의 변화도 없이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주의 은혜를 논하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리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고 믿음을 따라서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 죄백성으로 혹은 죄일꾼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어진 기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천하 만민을 향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진짜 환영하는 사람. 사무서 16장 9절을 읽고 강설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시는이라.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희미한 계시의 역사 속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원수가 사랑, 원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그리또 안에서 완전케 된 우리가 그냥 요만큼만 건드려도 못 견뎌 하고 뭐 사람 차별을 하고 가진 걸로 차별하고 배운 걸로 차별하고 권세 가지고 차별하고 에?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럼 스스로 그큰 구원을 다 뭉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주 살찌울 수 있는 우리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찌게 하려고 생명의 떡 대신 그리도께서 오셨고 날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교회 아로서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과 나라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